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고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런 원형 차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단순하게 원형 차트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아이콘과 그리고 텍스트, 선 도형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아래쪽에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리고 차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누르시면 여기 아래쪽에 원형이라고 있는데요 이 원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평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약간 3차원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원형 차트를 할때 3차원 원형을 좀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1차원적인 원형에 비해서 상하 폭이 약간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삽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형 차트를 삽입할 때는 이렇게 3차원 원형을 삽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삽입하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엑셀 차트가 보이죠 스프레드시트가 보이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뭐 판매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55%면 55두 번째 20세 번째 15 마지막 10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내용을 입력해 봤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원형 차트가 비율에 맞춰서 바뀌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꺼 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법례 항목 4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키 삭제해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이 판매라고 하는 것도 선택하셔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원형 차트만 남게 되고요 이때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 안에 색상을 테마 색상과 맞게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안에 있는 이 차트를 한번더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보이시죠 오른쪽이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여기 채우기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 채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 초록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채우기를 누르셔서 이 색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같은 계열의 색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요소 서식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 채우기 색상 있죠? 여기에서 다른 색에 들어가셔서 색상을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여기에 살짝만 위쪽으로 올리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번째, 네번째도 마찬가지로 일단 같은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세번째, 네번째도 하나씩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요소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색상을 금만더 밝게 해줍니다.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똑같이 색상을 방금 전에 바꿨었던 색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색상을 더 밝은 색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만들어진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같은 계열의 색상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기본이 되는 이런 어두운 색상의 기본 색상을 찾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을 꼭 찾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열에 맞는 계열 값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일단 복사 해주시고요 여기 55%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 55%가 어떤 내용인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이번에는 컵 아메리카노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는 다소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위쪽에 있는 내용과 아래쪽에 있는 이 수치가 같은 글꼴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퍼센트 %가 훨씬 더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텍스트는 조금 얇은 글꼴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 라는 글꼴 중에서 얇은 글꼴인 라이트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도형에 들어가서 이제 선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도형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듯한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실선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너비를 한 2pt 정도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컵 아메리카노 55%가 여기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겠죠? 자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시 만들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아래쪽에 있는 선 도형 모두 포함해서, 일단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때, 텍스트의 크기를 맨 오른쪽에 있는 이 55%보다는 좀더 작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더 작게. 그리고 위치를 이동시켜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선 도형 또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55% 그리고 여기는 20%죠 그리고 위쪽은 15%까지 해서 총 55, 20, 15%라는 표시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여기 안쪽에 음 너무 횡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을 삽입해 줄 건데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흰색 아이콘을 쓰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색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컬러 아이콘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컬러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콘을 검색합니다 자 커피라고 검색어를 입력했고요 여기 안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PNG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피 PNG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셔서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시면 그대로 삽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를 변경해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섯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삽입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컵 아메리카노에 맞는 아이콘과 그리고 이렇게 테이크아웃용 컵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마지막 뭐 15%랑 마지막 10%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고 라 하실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 하면 삽입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 이런 차트를 삽입할 때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안쪽에 필요 없는 거는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에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텍스트로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를 통해 비슷한 색상으로 채워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옆으로 길게 해주신 뒤에.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가 훨씬 눈에 띄고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난 이렇게 만드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두신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만 선택하셔서 위쪽에 보시면 은 텍스트 강조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조색을 통해서 색상을 채워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만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 컵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눈에 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만드시기만 하면 끝나요 왜 그렇느냐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키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죠 이후에 여기 안에 있는 아이콘들의 크기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또 완성이겠죠 어떠신가요 이런 방식으로 원형 차트 아이콘 선 도형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